점심 식사는 공깃밥 3분의 2와 해물 순두부찌개 한그릇 계란말이 하나, 잡채 한젓가락 미니 돈가스 2개, 상추 겉절이 3개, 배추김치 2개를 먹었다. 식사 2시간 후 혈당 변화를 체크해 보았다. 저녁 식사는 메밀로 된 평양냉면 1인분과 무저림 3개를 먹었다. 냉면 육수까지 다 먹었다. 식사 2시간 후 혈당 변화를 체크해 보았다.